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제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이고 기도는 사회문화 이렇게 나왔지 네 그리고 사회... 그게 사회문화현상인 이유는 응. 그게 인간의 의지에개입됐기 때문이고 그렇지 아주 중요한 거 뭐가 들어갔다고? 인간의, 인간의 의지 그렇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다 맞아 네. 어, 너무 잘했어 그리고 어 그래서 일단은 음, 사회문화현상가 가진 특징 같은 응. 걸 걸로... 크게 몇 가지를 말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가치 한축성이라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사회문 현상은 이제 인간의 의지에 개입된 것이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삶의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여러 인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어, 할수 있는 것을 말하 거고, 그리고 <웃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 아무래도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어느 곳을 가든, 미국을 가든, 한국을 가든,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 결혼한 후에 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부모와 그것을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조금의 다른 차이점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전체의 큰 틀로는, 이제, 어느 나라로 가든, 어느 세계로 가든, 어,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게 사용현상의 두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세번째로는 특수성이에요. 어, 아무래도 큰틀 자체는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라별 지역별마다 그 문화라든지 그, 그, 사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 큰 틀을 기초로 하되 그 기초 후에 디테일을 그 다른 면들은 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수집성 가정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었어 어... 그리고? 어? 뭐가 있었지? 그 결혼이 결혼한 사람들이 다행복하이 아, 아, 아, 아. 물어보면서 다 행복하지 않는다 그지네 네. 그... 음... 다 행복하지 않은 건 뭐지?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것도. 네. 예외성인데? 그렇지 예외니까 그걸 뭐라고 했었지? 이렇게 얘기해 색깔 바꿔볼게? 네. 대연성. 아 대연성. 네. 어 그렇지. 상 이렇게, 이렇게 나지 네. 이거 한번 설명해볼까? 이제 어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 비가 내리는 이유 아니면 뭐 해가 지는 이유 뭐 바다가 출렁이는 이유 다 이런 거에서는 어.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런 법칙을 통해서, 뭐, 다음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사회문의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의 의지가 계획되고,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의지가 계획된 거다 보니까, 항상 같은 길로만 갈수 없어서, 어, 전체적인 틀로, 뭐, 이러이러 할것이다 라고 말할 을수 있지만 그게 100% 보장되 있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게 사회문화의 특징이잖아. 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인과관계가 네. 인과관계가 적용되기 어려운 범위 사회문화의 특징이죠. 네. 이네 가지 중에서 그게 해당되는 게어디일까 1,2,3,4 중에서 인과관계를 네. 적용하기 어렵다. 엄격하게. 음... 이거?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랑 사회현상 중에서 어디에 더 맞는 거야? 인과관계라 엄격하게 잘 적용되는 것은? 자연현상이요. 그렇지. 근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 결혼해서 네. 불행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 확률적으로는 얘기할 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원인이 있으면 거의 100%, 인과관계는 100%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라 거지. 네.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